꼭지가 있는 사과를 따는 꿈 태몽으로 귀한 아들을 얻는 꿈이다. 또는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 노인으로부터 예쁜 사과 하나를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선물, 십복, 명예상장, 훈장, 임명장, 하청, 낙찰, 행운 등이 있다. 누군가에게서 사과 한 상자를 받는 꿈 주위 사람으로부터 정성어린 선물을 받거나 재물 먹을 것이 들어옴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선물 받는 꿈 커다란 재물이 들어 올 것으로 해석합니다. 덜 익은 사과를 가지게 되는 꿈 본인의 역량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아직 무리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많은 사과가 에드벌룬처럼 하늘에 떠 있는 꿈 훌륭한 문예 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에 드러낸다. 명예 선전 광고가 있다. 많은 양의 사과를 따는 꿈 장사나 사업을 통해 재물을 얻게 됩니다.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없는 사과 먹는 꿈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르는 이에게 사과를 선물 받는 꿈 사과의 색에 따라 길한지 흉한지 의미가 달리 해석됩니다. 사과의 색이 선명하고 탐스럽다면 본인의 대인관계가 좋고 원만한 상태를 의미하며 색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주변인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실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붉게 익은 사과 여러 개를 따는 꿈 여러가지 일에 종사해서 성과를 얻게 됨 빨간 사과 먹는꿈 대표적인 태몽이다. 토끼 꿈처럼 예쁜 딸을 얻게 된다고 해몽한다. 빨간색 사과를 보는 꿈 현재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 서너 개를 따 오는 꿈 빨갛게 익은 사과 서너 개를 따 오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장차 세가지 직업을 통해 큰 호평을 받게 된다. 사과 깎는 꿈 사과 깎는 꿈은 일반적인 사과 꿈과는 의미가 다르다. 태몽이나 어떤 일의 결실을 의미하기보다는 사과를 깎은 뒤의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 깎 가서 누구를 줬는지 아니면 본인이 먹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사과 던지는 꿈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휴식과 새로운 마음가짐이라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받는 꿈 완벽한 태몽이다. 예쁜 딸을 낳게 된다. 태몽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행재를 하거나 돈이 생긴다. 사과 버리는 꿈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버리거나 떨어뜨리면 순간의 실수로 큰망시을 당하게 된다. 임신부라면 바깥출입을 자제하라. 사과 사는 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그 자금을 통해 경제적인 결실을 얻게 된다고 해몽한다. 사과 여러 개가 하늘에 동동 떠 있는 꿈 본인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드높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미술계열의 일을 한다면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것을 의미합니다. 사과 주스를 마시는 꿈. 물심양면 모두 좋은 결실을 보게 된다. 꿈에서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것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이다. 사과 한 상자를 받는 꿈. 친구에게 정성어린 선물을 받게 되거나 재물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사과나무 위에 사과가 주렁주렁 가득 열려있는 것을 보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사과나무를 자르는 꿈. 그동안 키워왔던 사업이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사과나무에 새싹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는 꿈. 길몽으로 풀이됩니다. 가끔미래의 본인이 지금껏 노력했던 일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의미합니다.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먹는 꿈. 반융관길로 어떤 상황 전개에 따라 행과 불행이 엇갈린다. 사과를 따서 집으로 오는 꿈. 사업의 대성으로 집안에 재물이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사과를 먹는 꿈. 사과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고대하던 결혼이 성사되는 등 기쁜 일이 생긴다. 하지 마시고 덜 익은 사과를 먹으면 누군가와 다투거나 송사가 생긴다. 사과를 반으로 쪼개놓고 서로 큰걸 먹으려고 싸우는 꿈. 부모의 유산 상속을 놓고 식구들 간에 다툴 일이 있을 진조. 사과를 자동차에 가득 싣고 달리는 꿈. 생산, 농업, 부여, 유통,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국내 시장과 외국 시장에 수출해야 된다. 경제순환, 유통구조 활성화, 상거래, 분주다서 등이 있다. 사과에서 새순이 나오는 꿈. 진행 중인 일이 곧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몽한다. 상자나 수레에 사과를 싣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앞으로 막대한 사업 자금이 마련된다. 새콤하고 맛있는 사과를 먹는 꿈. 만나고 있는 연인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정도 평화로워짐을 의미합니다.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식거나 잊지 않는 사과를 먹는 꿈. 남과 다투게 되는 꿈. 석은 사과를 보는 꿈. 현재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본인의 몸과 마음도 지쳐감을 의미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예쁜 사과나 비슷한 좋은 과일을 받는 꿈 딸을 출산할 태몽으로 재물, 먹을 것등 행운이 따름 여성이 사과 먹는꿈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실을 얻게 될수 있으며 기대하며 하는 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에 사과를 가득 싣고 달리는 꿈 생산, 무역 등과 관련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됨. 잔익은 사과를 먹는 꿈 깊은 일이 생기는 대표적인 꿈이다. 여자가 이런 꿈을 꿨다면 태몽이고 남자가 이런 꿈을 꿨다면 사업에 좋은 일이 생긴다. 조금 덜 익은 사과 먹는 꿈 딸에 대한 태몽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혹은 사회생활에서 구설수에 올라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차에 사과를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또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큰 사과 따는 꿈 대박 꿈 중에 하나이다. 태몽이라면 큰 부자가 되는 아이를 잉태하고 태몽이 아니라면 재산이 불어나게 된다. 트럭에 사과를 한 가득 싣고 달려나가는 꿈. 무역업이나 일통업, 파공업 등으로 국내의 시장으로 수출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파란 사과 꿈. 태몽으로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는 꿈이다. 푸사과 또는 설익은 사과를 먹는 꿈. 다툼이나 말썽이 생길 것을 아이는 꿈이다. 사과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